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브를 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메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스더서 4장을 읽으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에스더의 남편이 되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은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부림절과 관련되었다는 것이지요. 부림절, 곧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누구를 살린다기보다는 제비로 어떤 날이 정해지고 그날 보복하는 일이 있었고 또그런 말미암아 원한이 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더서 4장은 그 유명한 구절이 담긴 장입니다 다 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모든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 절대절명의 사태 앞에서 왕궁에 들어가 있던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창세기의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요셉 말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애굽의 총리였던 자기 막내동생 요셉이 보복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만약 에스더가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시도도 못해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모르드계의 말대로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둘째,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밤낮 3일이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께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성자께서 밤낮 3일간 주구심으로 성북계에 나아간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오늘도 에스더서 사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